설레는 맘 두근거리는 맘 오늘은 기다렸어 어느로 갈까? 갈까? 함께하고 싶은 이 순간 눈부신 나늘 만족이는 모래도 미소짓는 곳 시원한 바람 부는 곳에 모든 걸다 go, let's let's go, l e 시 s go, let's go, 다 e t s go, let's go, let's 바 o l 고 t 리묶 o 만 e 까 s go, 모 e 으로 o let's go, let's go, let's go, let's g s 내는 여행을 조금 빨리 떠나볼까 이여기를 하기 전에 봄캠 <놀람> 구름진 그라운 회사에도 알고 있는지 너와 나 함께 우는 이 순간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오늘 싸움은 오늘만 이을래 뒷나는 여행을 떠날 거야 Let's go 그 날씨 그 어둠은 다미씨 우이온 우리만의 파란 떠날래 푸른 바람가고 머리 묶어 머까지 같은 모습으로 Let's go 그 날씨 그어 매일 꿈꿔와던우 나도 뭔가 이 여름 같기 전에 색깔과 숲하 달려갈까 다시는 너무 어, 내마음을 시원해. 위로한 우린 막혼는 거. 브스직비너러 마시린 난내마음으주죽 Hey, let's go to the c o e s 기다려. We'll a r a d i s e 그까지 같은 모습으로 렛 go 그다시검 어둠을 닫으 매일 꿈과 너누리 특별한 하루에 대해 저여행 조금 빨리 나넘까이 여름 가기 전에